동구 같은 경우는 공항 이전이 가장 큰 이슈화가 된 동네입니다만은 사실 큰 거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동구도 동대구 역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보게 되면 한 1억 5천 대 정도 거래가 하락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 4천 2억 8천 4천만원 올랐는데 거래는뭐 한건 뭐 이런 식의 거래량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동고를 본다면 한 1억 5천 대에서 적어도 거래 금액이 좀 왔다갔다 그렸다 6억대에서 7억대 여기 같은 경우 는 1억 2천 정도 뭐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차이는 너무 많이 나죠 4억대에서 6억대까지 거래가 되고 그리고 뭐 작게 거래가 되는 것들은 평균적으로 동대구역 위주로 거래가 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파트는 뭐 어떤 변두리보다는 무조건 뭐 역부근 쪽이나 뭐 번화가 시내권 쪽 생활권이 활발하게 만들어져 있는 도심과 위주로 해서 거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원룸은 뭐 경대부근이고 결국은 아파트는 뭐 역부근에 인프라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 있는 아파트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되었다. 그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봤는지 모르겠는데 동대구에 보면은 최고가가 5억 대 갔다가 지금 4억 대로 떨어졌죠. 거의 한 1억 2천에서 5천 대그 정도 거래에 금액의 거래가 하락해서 거래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타운 같은 경우도 뭐한건대경골비 거의 빌라 위주의 어떤 아파트들 뭐 어쩌다가 한 건이 거래됐고 아예 2월 3월 달 합쳐도 관야올해 혁신도시 쪽에 아파트들이 거의 거래가 없다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LH에서 거래되는 같은 경우는 뭐 최저가 2억 5천에서 뭐 2억 6천, 1천, 2천 왔다 갔다 거래하면서 여덟 건, 여섯 건 그나마 거래가 좀 됐는 그래프가 눈에 보이고요. 나머지 자체는 거의 거래가 많이 없는데 안심. 코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프가뭐 최하가 또뭐 2억 천을 찍어도 다시 뭐 최고는 3억 2천을 다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거래가 없으면서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의신축 그 아파트들 위주로도 거의 거래가 올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데 3억에서 뭐어 뭐 같은 3억 되지만은 1200 30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동구 자체는 사실 뭐 서구하고 비슷할 정도의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이나 혁신도시 부구에는 그래도 준신축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지금 대부분 미분양이 낮다는 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거의 거래가 없으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어, 경산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를 보면서 경산을 보면 경산 같은 경우도 거의 거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작은 아파트 위주로도 거래가 거의 없다. 네, 한 번씩 경산은 왜 빠져먹고 얘기를 하느냐. 경산도 얘기를 해달라고 뭐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경산은 보는데 경산 같은 경우는 실수요 위주로 움직이는 동네인데 사실상으로 경산도 거래가 없고 하나 있다면은 주공 아파트 2억대, 1억대, 뭐, 1억대 4천만원대 빌라, 1억대의 주공 아파트. 그런 정도의 아주 미비한 조건의 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1억 7천대 아파트들도 뭐, 서서히 8천에서 1억 7천까지 올라갔다가, 거래량은 내건이지만은 거의 1억대에서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좀된게 아닌가. 그래 보고요.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 아파트 기어는 뭐 세광면신 같은 경우는 뭐 거래가 없으면서 푹 올랐다가 푹 내렸다가 그래 봐야 천, 이천만 원대의 거래가 다고요. 사실 나머지 실질적으로 경산도 거래가 없다. 동구도 마찬가지 거래가 없이 1, 2월 달을 다 같이 합쳐도 뭐 1억이다라는 뭐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2, 3천만 원 정도의 거래량만 있었던 걸로 되는데 여기는 수승구니까 일단 경산 영어 경산하고 뭐 동구 쪽에 거래량은 사실 전후 문화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될것 같고요 뭐 금액이 조금 저렴한 아파트들만 실수 위주로 조금 거래가 있었다 2월달 3월달 지금 합행 급니다 합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 동구가 지금 가장 거래가 없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동구도 땅으로 보면은 넓은 부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 동구 지만은 8 0산 이나 대부분 전답 임야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번영을 혁신도시가 아니었다면 아직까지도 동구는 많이 개발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동대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동구는 거의 수성구에 좀 인접하기 때문에 거래가 좀 되는 편이고요. 전체적인 맥락은 뭐땅 동네의 땅의 규모로 봤을 때는 동구가 생각외로 거래가 많이 없었다. 거의 서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북구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